입고 후 시동을 끄고 미션 오일 온도를 떨어뜨려 줍니다.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 커버를 탈거합니다 플러그를 개방해 기존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10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긴 하지만 배출되는 오일의 상태는 생각보다 양호한 편이네요. 배출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가책을 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롤 트랜스맥스, ATF, 머콘포입니다 공식 승인, 리스팅된 오일로 100% 합성유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하기 위해 에어 클리너 하우징을 탈거합니다. 딥스틱을 탈거 후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신유가 잘 들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1차와 비교해 붉은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셀렉트 시프트 변속기들 역시 쉐보레의 하이드라매틱과 동일하게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2회 드레인을 기본으로 잡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최대한 많은 오일을 배출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로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재사용은 금지입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신품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클리닝하고요 다시 한번 에어클리너 하우징을 탈거 후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을 계속 올려주고요 유온이 계속 올라 레벨링 체크 구간에 들어서면 딥스틱을 통해 미션오일 양을 확인합니다. 맥스 부분에 세팅되었습니다. MKX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배출분입니다. 오버플로우 방식의 레벨링이 아니라 레벨링 샘플은 없습니다. 플러그도 신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통한 DTC 체크까지 마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